안녕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 성진이야 난 축구를 너무 좋아해 축구부를 다니고 있어 어려워하는 건 수학이야 안녕 난화랑중학교에 다니는 열다섯 살 김아룬이야 난 먹방을 좋아하고 뒷담을 싫어해 그리고 난 열세 살 남동생이 있어 땡땡이 치니까 너무 재미있고 좋다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 누나 한번만 봐줘 대신 내가 떡볶이 쏠게 뭐 어, 그래 너무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어 너무 기대된다 오 누나 진짜 맛있게 먹는다 유튜버 해도 되겠다 누나 유튜브 할 생각은 없어? 그런가? 한번 해볼까?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 힘들어 누나 누나 그거 알아? 뭔데? 누나가 올린 먹방 영상 말이야 대박났어 진짜? 몇 명이 봤는데? 조회수가 100명이야 그럼 우리 합동영상 찍어볼래? 그래 좋아 안녕하세요 아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떡볶이 맛집 매콤 떡볶이 먹방을 떡볶이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저희 예쁘고 멋지다고요? 에이 아니에요 댓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렇게 성준이와 아론이의 채널은 대박이 나서 아주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되었다.